나는 어릴 때부터 막이교가 많고, 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 가면, 안 돼, 안 돼, 서꾸 가거든. 음. 나는 야한테 바구니를 집어줘요. 집어주고 사고 싶으면 다 살아, 알아서. 근데 지가 결국은 들고 다니니까 무겁잖아요. 아빠 들어주면 안 돼. 안 돼. 아니가 사고 싶으면 다 사는데 무겁으면 내려놔. 그거이 하나부터 섞였는데 다 내려놓고. 그렇지. 그어가면서 머리가. 그니까금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와이프는 무조건 뭐아뭐 아, 뭐, 하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이제 야는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엄마는 집에 있어 아빠하고 갈 거야. 아빠가 다 사주는 거지. 식으때 나도 다니나 다니나. 초 빼고 아 근데 어릴 때 어르부터 지금 나왔는데 친구들이 로 가잖아 옛날 집에서 어우, 나, 집에서 하면 친구들이 술을 주잖아 그런데 나한테 책가담 주사가 나아요 아들레미야 아레미고 주사가 담아요 아들레미 가는데 아들 솔직히 깨 결혼하고 짤하 머리 하고요 아, 술안 먹어. 이래서 이제. 아. 잘 보이는 거소술로좀사는게 있잖아. 와이프, 라지는데초아에술안 먹어. 지금 왜, 이 왜, 왜, 왜. 술아, 이새데데 하나가, 다른 가 지금 안하 어. 아, 아 뭐, I'm n 그그나 t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 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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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이 어, 제목을 슬픈 얘기로 해야 돼요. 슬픈, 슬픈 얘기. 슬픈 얘기. <웃음> 보통 우리, 우리 전 시대 때는, 내가 알고 내전 시대 때는, 아, 여자들요 예? 네. 아, 여자들가요여자들 아, 그래도, 엄마한테 가셔야 되고. 네, 뭐. 네, 여자들이 사장님 아, 어? 아, 아, 아, 아, 아니, 이 d t h 이 s one. I don't 이 e 이 d t 이 i s o n 이 I don't need this one. I don't need this o n 어 I d 아니 영웅는왜 저래? 아이정신적탄이요야 그냥 실시간으로어 스킬 좋고 우리 첨국하는사람이라서 스킬 아, 좋고 그래. 네. 아유 미안해요 <웃음> 내가 고생어 하하하하 하하 맞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까 근데 형님 바람을 피하세요? 아니면 형님바람 피하세요? 그는 옷이 그래, 그냥 승격차요 바람 피어서 유명한 거 아니야 어? 어? 어? 그 그럼 그런가? 생활비를 안 네. 줬어요? 생활고 바람 생활복 바람 이활복 처음과 피해자그 당시에는 는 같이, 아니라니지아니 그래. 이해하기 쉽 나도, 반성만 해. 해. 반성, 반성. 반성, 왜? 성 반성. 반성, 반 반성, 반성. 거야 반성. 반성. 반성. 반성. 이성 반성. 반이 반성. 반성. 반성. 반성. 반성. 반성. 반성. 반성. 반성. 반성. 반성. 반성. 용돈 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닌 거아니이 생각해도 괜찮죠. 그요 아니, 내가 만을 해도 실업자가 좀 몰라. 내 벌고 있는데, 내가 흔히 할수 있어. 아, 내 이름을 가득 쓰거한만 쓰는 거야. 한매에만 말고, 벤 백만 쓰면, 그런 거야. 아마, 아마, 마 아마, 아마, 아마, 아 아마, 아마, 아마, 아아 아마, 아마, 아마, 아아 아마, 아마, 네. 나는 아들 내면 는 야식, 이 날씨가 그런 걸리 하거든. 욕도 아니지. 엄마는 말짱이아 해? 이어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뭐지만 먼저 알아. 는 운동을 시켰잖아게고거 나도 oui. 하고. 나는 왜 내가 운동 계속 먹는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는도흘리고 집에 오면이 내가 <meva moisturizer> <coherent doing alive monkeycat> 응. 이네. 그날서 내가 되게 해지 아, 한한인데아야미치겠 이번에 아갈 거야. 아, 는에늘몇 번째 있잖아. 이번 처음아 나. 또여운 너를 내일 가자. 그리고 일넣라가말니는계나야 근데 포 맞춰 꼬라야 되는까너 맨날 맞춰 보도 봐. 왜래 영모이 반백이 못 받다. 야. 응. 영어이 반백이 못받저 네. 뭐. 어? 젊은 형들이 잘아니까 야, 청문아, 이 돈이 어디 가그니까이 거. 는데아 영어는, 어는 영어는, 영어는, 고어는 영어는, 영어는, 영는어어는영어 그다음에 그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뭐가 내가,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내 내가, 내 내가, 뭐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뭐가 내가, 내가, 내가, 뭐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가 내가, 내가, 가 내가, 아 진짜 그런 걸 주는 거좀가면안지 어. 아줌마들은 안돼어 어. 아줌마 와도 그런면서어 이렇게 뭐그고 어. 어. 어. 어, 아줌마. 네. 네. 아줌마 좋아 아줌마들은 저녁에 좀 끊고 여 어, 도또드세 근데 저도 이제 다르게 이런 데를 다이 봤지만 어릴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잘못 살아요 심판하고 사실 뭐 이게 뭐아 땡긴다 캐갖고 한번 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많이+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 보면 뭐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쁘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뭐 무리나 빼고, 빼고 예. 다니는 스타일이다. 여거아요 남자가 물을 마이. 이남자이 병이 된다고 하요 여자도 마찬가지다. 그게 수있 네. 음, 음, 그래. 그래. 그래. 아, 지금 스트레스 이입이네기 뭐, 이안나니 기억이 안 나니까. 목도 이는 기억이 왜 그러냐면, 다 이해해야 아, 그렇죠. 왜 그러냐. 평범한 사람들이 식하더라왜냐 나도, 나무를 생각하는, 생각하들 그거 안 해. 맞아요.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지금들이 음. 서로 뭐 주고 받는 거야.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얼굴에 케라. 뭐뭐 하무 하무 좀 지나간다고. 설사하는 게 아니고. 항공 뭐 한번 지나가도 뭐 다시 안 만나게. 언제 가져올지. 아, 나도 한 살짜리 걸래 뭐, 네. 세 살짜리 걸래 근데 내 손녀 누가 어린애들이라면 나어 아예 안 걸리나요? 구그래 봐야 아 그래야, 응. 우리 아들도 어. 문제가 있어 다 나고 니까너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전에는 애들이 한 소녀 소녀가 여섯 살네살 이래서 태어나가지고 딴이제네일년네 살. 고요는 이제, 이제 면놀면 놀러 오잖아, 지금 오잖아. 식당이 네. <웃음> 또 오거든. 다내 오전하고 이제 밥 먹고 가는 거아니까 할아버지! 아지 그렇죠, 니왜 그러냐면, 다음일에 생일이 많잖아, 요 어떤 데쪽팔려지왜 아니, 못 아니, 아니. 근데왜 그러냐면, 왜, 아른공장이 아는 말이 다 없어. 게임 잘못 쳤네, 그라음에족팔린면 아니, 혼자 있다 가는 시대. 아, 외롭다, 가면서 잘못 쳤는데, 할아버지니까 가 그게 좁발린 거겠지. 아, 야야. 야야. <웃음> <웃음> 아, 그, 다른, 그, 옆에 동장에 아는마가 있었어. 있었는데. 그, 잘안 <흥민> 그, 저 집도 같이 먹고. <웃음> 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그, 있지. 나는 못그 깼잖아. <웃음> 에이, 그건 아니야. <하얀다니까. 웃음> 마, <웃음> 형님 위기적인 걸 위해서, 본인 욕구를 위해서, 어? 우리 <웃음> 내 애들이. 욕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형님 위기적인 이기진이... 것 <웃음> 야, 나 형님 다시 보인다. 아, 그런 사람입니까? 오래된 오래된다. 티비가 좀 엮어버려. 아니, 나는 지금 내 딸내미가 지금 일을 잡고안됐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프가 뭐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 집에 뭐 문제가 있을까? 우리 아이프가 내 성격을 아니까? 저도 보통 있는 분이 우리 할머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하고 뭐 이랬을 때 폰을 그대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런 거 다치 개념 없잖아요. 근데 오빠 이제 뭐 폰을 바꿨는데 뭐 야들이 뒤에 돈 준다 했고 돈을 안주더라왜 이제 나만 사게? 나는 그만 믿었지. 1년 뒤에 돈을 준다 고하으니바로 찾아가 박살내버니다 그래가. 아이고, 사장님, 제가, 어, 그래가... 그 와이프한테 전화해라, 알겠나? 그... 네, 전부 통제 을 하고, 전가 그... 쓸지만 내지는 않아요. 네. 법적으로 다 하니까, 네. 다 해갖고 하니까, 다, 다 하니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 사장님, 저희가 처리, 약을 전화하지 말고, 와이프가 지금 너무 나쁘니까, 전화해갖고, 사과하고, 어? 돈 입금해라, 알겠나? <웃음> <웃음> 사는님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와이프가 그런 전화를 어, 받을 거 아닙니까? 어, 오빠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되다 예. 예. 네. 아이고, 아이고 더 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또 복원을 하는 선배가 있어요. 학교 선배가. 아. 선배, 이런 거는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거까지 내가 얘기하면 에이, 선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쉰 새끼 오고 내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3년 전는데 그래, 그래, 알래 요래, 요래, 어? 신포, 요래, 요래 그래, 그래. 그래, 면래대래 그래. 그래, 고신그하고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가래이빠 그래, 가 없다. 그래. 그래, 나신나래 그래. 그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해래니래 그래. 그래, 그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독한게 아니고 <웃음> 나좀 갈게요 아니 독한게 아니고 수다그가 불당해주면 당연히 계 아유 머리막돌아사거죠그러가뭐 우리 집에뭐 네. 아들 다타사건뭐이 있다 않니까이 그런거 있었다 아니요 전혀 머리. 없었는데 그때나 아, 어. 뭐이형아뭐 이런게 네. 게 네. 혹시나 네. TV에 네. 나오던게 네. 그런게 네. 없다고 하어 네. 네. 오빠 네. 그런게 네. 약간 비싼부리한게 네. 있었는데 아, 네. 오빠가 제주도에서 파치 잡아왔는데 내가 주니까 아, 좋아하더라. 항상 팔... 제가 이제 배가 있었시니까파치나파치 아, 아, 이런 거막 잡으면 아, 아, 아, 아, 저... <이> 아, 저... 지망대로... 안 된다니까. 나오어 완전 완전 지만대로 자기야, 다른 가게 분도 열어야 되고 여기 대리 가게 다가는 우리한 분이 지금 무슨 문제나 안 됐다. 애가 고스피받고 왔다 이거. 오빠 입장에 지돌아보고너 네. 거짓기 네. 다워너거 네. 네. 어떤 새끼가 거짓기 타워? 무슨 어때? 아, 근데 거짓기 자국이 있었까아놀러고놀러고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내가 그 가마 내가 한번 갈게아 오빠 그게 일 만들지 말고 오빠는 니 저만큼 나쁜 게 아니고 세상은 아, 세상은 그렇게 안 하면 만만하게 보여. 자 그런데 우리 아이니가 배치를 타고 다니니까, 만만해 안보이데 만만해 안보죠 그래. 만만해 안보죠 보통 일반적으로 아줌마들 TV 보나 뭐, 어. 뭐잘 타봐야 뭐시신식뭐 그래, 그래. 그 아빠 차 뭐. 어. 지참하면 배추 타운드에벗어 따고 아빠 학교에 오라고 하배저백지파 타고 에 오세 이사한 거에 일리로 이사 안 자지 아, 제 집은 보통 집안은 아니다 그래서 아들 잘한다니까 맞아? 잘한다니까 <뭐나> <그래>. 잘한다 고집가그러네 <뭐나> 바로 전화가 오빠 이래 보시피다다아이다 어떤 십십세 끼가 고집빚노? 우리 따라가 내 가만 내 들리고 하이 아해다아보 없이가 아니야 아그 씨발 내 받아봐야 되겠 하면서 진이 일파에 맞는 거지 그러면서 와이프가 데리러 가는데 <웃음> 야 어지피는 거 백더에 그, 네. 그, 대해서 손내는 건 저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했그래가 아, 그, 지혈씨는 따지다 하고 따지 뭐합니까? 얘기하셨는데 단지 뭐하는데 뭐, 뭐, 뭐, 예? 뭐 마사지 받아든 게 다지 그래. 아니 이것 줄까라 예 <목소리> 그래가 내가 한날 갔어요. 이제 와이프가 한상 데려가는데 내가 또같이 그래가 애가 어리니까 이제 아파트 어린이집 아니에요. 어. 가서 또그 데려가고 이제, 예, 존중은 1층이니까, 존중은 놀라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아, 나은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엄마가 이거 아빠시구나. 아빠 있습니다. 와이. 아, 예. 아빠 아빠 왔다. 하니까 다은이가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아빠 막 쫓아온다고. 왜 네, 쫓아오는데. 아 그러자네. 아 뭐, 어찌다는얘기들리는데 뭐 <웃음> 아니, 뭐 그런 거, 다은이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거. 뭐가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 내가 왜? 다시 한번 뭐, 찾아오면 아, 그냥 안넘어가요알 제일 큰거 있을 거예 그거 제일 더 빠지면 좋더라고요. 아, 거짓짓는 것도 안 돼요. 내 딸내미는, 비안한딸내미리 아, 민공수정애가 나도다라 그거는 그게 아라그 쉽게 놓고 먹우려하고 나누다가 몇살에 제가 웃을 때, 개형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제가 싫은 거안싫은가시는데제가 잘못한 거지. 고한 사람 이야에짜 진짜? 아유, 게유 아유, 아유. 거유 아유. 아유, 아유. 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아아 아유. 아 그아와이가 어, 거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어 무조건 so, 아니 나오늘 형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안어어어어어어어어 I'm <laughs> sorry. 아니, 근데... 아, 뭐... 3시... 아... 2시... 2시... 2시... 2시... 1 2시... 2시... 가까이 됐나 집에 가보니까 아, 아, 저, 아, 택시 2시... 2시... 2시... 2시... 2나 2시... 2시... 2시... 2 형님 같이 나같잖아시 2시... 2시... 2다 2시... 2시... 2 형님이 좋아서 보고 시 아하 맞아, 술만 먹 네, 그 아니, 우리 도술다니까만술안 하고, 술 뭐. 알던다내가장 나는 그고 기분도, 이안 먹었고, 안먹고 마시! 내일 왔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잘나고보니 집에 갈까? 아니, <웃음> 아 그렇지? 마야못지마야못지아 형이 못못 부럽구나 그안돼합니다 어? 합니다 우리 의 일들은 뭐 아니 근데 어? 어 아, 근데 그거 <웃음> 뭐, 아, 영어보다 영어보다? 저보다? 어. 어. 아 형이 매일이 세 명인데 <웃음> 근데 아니 형이 그나 알지? 아니, 형님. 야, <웃음> 이 씨, 시발, 알다, 아 형이 야이 씨발 진짜 그거 말하는 거아니아 맞습니다 나는 어간 개미를 한명람 개미는 제아다뺀미이었미야 내가 이제 요을한 거야 내고 이럴 때는 안님받아주는게 너도 뭐내 돈을 받으라고 아, 아랑은 좀도움아 음, 아, 아랑은 아, 저는 뭐, 그런, 저기, 뭐? 뭐, 노동둑을넣있으면도움받이 저는 일종시입니다. 저는 일동을안 아, 해도, 어쨌 했다. 끝손까지. 끝손까지. 지 끝손까지. 끝손까지. 끝까지 끝손까지. 끝손까지. 끝 그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뭐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가 나는, 나는, 는나 나는, 나 나는, 는나 아안물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미 이제 아. 딸을 태워고 결혼을 보냈잖아요. 시집을 보냈다니나내 딸의 애미가 사실은 억수로 힘들게 아. 내가 그 괜찮아요. 어. 나이가 들었을 때 결혼을 보냈무 눈물이 날것 같기도 하고 잘갈수 있어 그런 다음에 또 나는 쉽게 막 해가 막 났는 게 아니고 술이힘들게 났기 네. 때문에 방금 또 아빠 보고싶은 마이크 하는데도 나는 사실 눈물이 좀힘들어요왜 그런가 하는지 여 같은 경우는 내가 자유는 짜지만 내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근데도예래 어. 보면 지금 너무 뭐, 뭐 유치원 선생도 먹고싶은 거그 문제 하나 다 선생님이 피가 그걸로 속해져요 근데 그거를 정말 많이 예민하네 저는 뭐 내꺼에 손대는 거건 지금 보면 내 이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처음보다 얽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다니요 도대히 뭐 호빙도 아 다르는데 저는 진짜 뭐 달걀생활 이런 건알겠지만내 나름 대로 내가 정리를 아 선생님, 아줌마인데도, 갔고, 소라가, 타고, 내가 얼마나 쌓으면서 내가 정리를다 하고 살았는데 아모님 유치원 선생 님 아줌만데도 아이가 꼬집혀서 왔다갔피 피가 막 거꾸로 소라 그렇게 빙기 타고 와가 내가 왔게 가면서 근데 정중한 게아니정중하게아 그럼 그래?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미아까지니다 대면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겨서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했 아니, 아 아니, 아아아버님 그런 거아버님 그런 게 없기는 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하는 아니, 아니, 아니 주, 전세, 아니, 비, 이런 이 사람 있으니까 왜, 어, 선생님들이 어, 그따구시을 어, 하는 그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야 아이씨 여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여기 아니기들이 존나 많아요 유치원 뭐 선생님들 담배 쳐물고 어린 새끼들 뭐 어? 유아 교육학과 이나왔는 것들 쓰레기들 존나 많습니다 아들 그리 안아 그런 것들이 나도 집에 가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세탁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빠 담배 냄새나고 가로 이빨 치고 샤워하고 이렇다니까 애가 어리고 그런데 그 60년들 씨가 유학교육같고나왔그리들 담배 다 침물고 어린아들 6살, 7살들 손대고 그 음악? 나쁜 놈들? 그거는 없죠. 걔들이 보니까 요즘은 좀 한도 자꾸 맞맞맞 이거는 도에서 그 해서 이리고야다 애가... 아, 나오잖아요 고고 나왔다니까 이거. 아니, 오직는 거 야. 진짜 이쁘 와, 아우 아, 보잖아 아, 에, 에, 그것도 남았어 어,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아, 안돼안만 그래, 그런, 네. 그런 것들은 막 심한 눌러놓고 막 계속 때려야 됩니다. 막 키워, 심해, 막키막키막키 내가 얘기 어릴 때 고등학교 때어땠는가막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면 그냥 싸갖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실은 덤비들지 못할 정도로 계속 죽이뿐입니다. 완전 비틀어지고이 그 개뿐이 이제 우리 학교가 기업사니까. 영어하고. 영화한테는그 입구하고 만약에 직구만 줬다니다도거구고응전만은 예. 아, 네. 직구만 완전영축기플 스타일이다 이런게 이미지가 딱달는거야 기주사니까 네. 그니까 러 이제 함부로도 못하지만 함부로 뭐 하고 못하고 <손기> <그렇게 손기> 네. <손기> <손기> <손기> 그냥 하세요 진짜 내거에요무고응도무고야도무구고무고무고무고무고무고무고무는무고무고 노래랑 한거 알아, 아빠? 노래냐. 제제야 아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뭔데? 내가 생해 지금, 아, 요즘 아, 뭐, 요. 제로 했잖아. 요만히 껍질, 예쁘지도 않니? 근데 아, 그노도 그렇게 뭐, 못 나간다. 제스! 저번에밤 반바. 질문 나가시고더예쁜거 아닙니까? 근 미네라. 아, 바 반바 반바. 그도서 요보 11. 슈 반바. 흘린 게 봐. 흘린 건 아닌데. 돈 d 안받 t know. I hate Jasmine. 여자여자 a v e a Sagaman. y 있 u have a s 싸세 a m a n You have a s a g a m 자 n You have a s a g a m 자 n You have a Sagaman. You have a s 관리집으로 한번 한번 해 보았다 그냥. 그런 건 내가 보나나 멀리 집이다. 미는이 저거 전안 되는 상황이고 거고그렇죠뭐 기본 손가락이면 어. 대부분 좀싸다같아배 아. 내가 아, 아, 왜 너무. 뭐. <목목> 아니, 왜이라며 아, 이것도 진짜 <목목> 필요한 게. 이게 왜그라며예요 다음 거 가서. 어, 이그라면 그 오늘 오늘 오, 할까? 할까? 그래서 그 스팟이 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 고시가 그 위로 흰걸좋아하다 아, 그래, 그래. 그 스팟이 이를, 위에 있답니다. 이렇게 이래 된 거. 이래 네. 된 이래 된 거. 아, 아, 이래 이래 된 거. 이래 된 이래 이래 데 거. 이래 된 거. 이래 된 거. 이래 된 거. 이래 된 거. 이래 된 거. 이데이 고시가 그리 안되면 손가락이라도 좀 쳐줘라. 아니, 알 그럼 안돼. 이호는 알죠. 실무가 중요한데. 그거는 안돼. 어, 이상하구나. 이거 하 뭐, 어둠 주지 않아? 아, 보여줘야 뭐, 형님, 보여줘야 뭐, 보여줘야. 너네 보여줘야 뭐, 알지? 그, 그, 아들, 그, 전복, 전복, 뭐. 아, 전복, 전복. 야, 전복 비율 좋다, 전복. 그거 있는거 몰라. <웃음> <목> 전복 비워줬다, 전복. <목> 전복. 전복. 아, 전복. 아, 전복. 아니, 아, 비슷하네, 형님, 아, 아, 아, 아, 아, <목> <목> <목> 뭐. 전복. <목> <목> <목> <목> 아, 난 전복, 전복. 전복 비슷하다. 난 열아. 열아? 전복 전복 요새양식이 돼갖고 재수는 없을 싸요. 아니, 요즘은. <목> 원래 전복 큰건 이렇잖아요. 그왜로만 해녀들 잡은 전복. 이런 거는, 거기도 또, 날이도 비싸지만, 딱 크잖아. 아, 맞죠? 응. 어. 근데 예사 지르 뭐, 커서 좋을 건 없고. 음. 근데 연애 갔다 갔다 하면 다, 다, 어. 다 판다 하는 아. 거 맞아요?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일명 뭐 해본 사람들의 실무자들. 실무자들. 음. 아유. 역시, 실무자들. 정말. 뭐냐. 그래, 우리, 3명, 3명 있는데, 아, 그래, 매이세 명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진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가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거 교통 시. 영국도네. 사랑하안내정이안나하 사랑으로 여행 아, 뭐라고 자. 내가 무슨 일인가. 투자 거 말하더라고. 네트워크그 하고 그 이. 러면뭐뭐또 형님 <episódio2> 음, 그러니까. 뭐. 네, 지금 영호형이철길 사나요? 싸게 만들라고 털기 를 알아봐. 내것그렇그렇라가 쓸까다네가. 내 어, 안 아, 그거 안먹힙 아, 진짜 안 그, 어. 영호야. <목소리> 아, 네. <목소리> 다음 코스로 한번 어생일이 아이 물아 생일이 내일 일가나 어? 어 애송 너무 좋아 애자가진짜가 생일이 일가라 물어 올라 먹었나? 자 이차는 요기으로 만치고 3차 한번 다여 음. 보겠습니다 음. 어 저거 진짜 대박 구만 이거 액자 진짜그차